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야! 야, 야 되게 막 바쁘게 잘 살았어다. 아, <웃음> 아, 오랜만에 다 군사 안뒤보란 성립 더곱시다해 아, 네. 오늘 막 스크러게 머리에 힘줘주고 해와서. <웃음> 더 낡은게. 대라들라 우리 운주 어. 막더 고아졌죠. 아, 아, 요새 어떤 아, 지내 아, 저요? 저는 예, 그 요새 공연 준비하며 맛이. 아, 또 공연하며. 저희 그가문전치할때도가 어. 그 어르신하고 어, 어. 신랑 있지 않을까? 같이 어. 하며, 예, 지금 같이 하 아, 아, 야, 고루라이들이 고래 고루 가까 아, 예. 고래 가게. 예. 아이고. 다 도와주는 거, <웃음> 야, 걔나잖나 이번 가문 잔치험은 스타 중에 스타는 우리 고광수 삼촌 니라 <웃음> 야, 걔나 그 현수만은 이제도 돌아닐 수가. 나 신문에 난거봐 얼마나 정말 잘 인생을 잘 쌓고 주게. 아이, 그게 걔나들, 그 신문이 되지, 쿨하게. 걔나들 그 응. 수박 때문에 완전 스타적고 어. 기지야. 인사재 환장. <웃음> <웃음> <막> 연예인이고 알아보실 <웃음> 거야. 연예인인 아, 주게. <웃음> 언니는 또 친구들은 뭐래. 아이고 손님들 왕은에 빵 사먹 얼굴 한번 보고 텔레비에 나왔지 영어 국회. 또 오늘도 아까 무자온 거고 언니 신랑 장바띠왕 언니 자랑 둘고연 수다 영어 문 와서. <웃음> 언니 계라데라 집에서 스타 대시게야 <웃음> 스타 대연, <돼요>, 대스타. 지 <웃음> 시집 가도 될거다 나이. 나가본 영내 키지가 아님 적에. 뭔 소리 영수아 갔을 때스타게 아, 아, 시집까지는 <웃음> 바고 <바로> 와주시게. 맞추고 사먹기 용돈높음 줍서. 촬영 했는걸 우리가 처음 해보지는 않을 수가 게그냥 촬영장에 들어가는 그 올레길에 올레길 딱 들어가나 그때부터 마음 이거는 떨리는 건지 설레는 건지 이식어가 풍광 풍광이신디 마당엔 광고나 세상에나 카메라가 직각이라이제부터 아, 진짜 막뭐 우리가 드라마를 찍는구나 막풍강풍강한 번도 막 기분도 설레고 게 아니 근데 희한해 딱그 배경이 잔치집으로 바뀌니까 아이게 진짜 잔치집이구나 마음도, 어, 마음도 편안해지고 진짜 잔치먹으려운아 이거 진짜 잔치구나 싶더라고요 예. 맞아, 맞아. 아이고 맞아 아 삼촌들 밥 없애게 어. 나게 이거 지지지 마라+ 마라 나 신발도 막말이 가지고 와서 어떻게 잔칫무 이거에 패션으로 맞춰서 영영+ 영영 마셔야지 마셔야지 마셔야지 마셔야지 마셔야지 마셔야지 마셔야지 마 아, 너무 재밌어요.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아,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흥분한 적이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자 어제 잠을 잤다 깼다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두근거리는 만큼 기대도 크고요. 여기 오니까 상대 배우 보는 순간 모든 걸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거면 좋고. 카메라 올 출발 네, 돌렸습니다 어디 괜찮고요? 어, 갈때 할망도 하는 몽 쌍발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알았예 예, 예. 예. 오케이, 트 네, 저 프레임 습니다 아, 언니는 그거 하면서 인상 깊었던 게뭐 있어? 신부랑 신부, 어머니, 응. 대사가 엄청 많았잖아. 요 그래가지고 저 대사를 어떻게 외웠을까? 시험 볼 때도 그렇게 못 했는데 입이 쫙쫙 벌어져가지고 감탄이 연발. 저는 솔직히. 너무 잘해. 어쨌든 간에 내가 밥 먹고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그 대본을 외워서 페이지까지 다 외워. 너무 잘해. 우리 근데 운주도 만만치 않 했잖아. 응. 운주도 어떻게 해? 대사 어떤 거야? <웃음> 대사 음. 응. 대사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촬영하기 전에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대본 보면서 막 연습하고 촬영 중간 중간에도 이제 시간 빌 때마다 붙는 이 상대 배우하고 틈 나면 이렇게 대사 음, 맞춰보고 그런 시간을 많이 했니? 그리고 또 바로 촬영장 옆쪽에 저희 그 카페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대사 맞춰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절로 외워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맞추세요 안 해도 다 가니까 한 이틀 정도 되니까 딱 가면은 둘이 눈마주면 알아서, 알아서 가자고 알아서 가가지고 맞춰보고 근데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을한 거야.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구나. 정말 이거를 너무 진짜 아그러고 느끼지 않요 진짜 잔치집 분위기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었구나. 진짜 이게 꿈이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아, 야, 맞거 맞지 않지 그 야, 이건, 자, 야, 이거 이 웃긴다. 잘 냄신게. 야, 이거 한국 사람 세리결국 이게. 미십니다. 이 팀은 왠지 같아. 아. 그냥 <웃음>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 자리에서 확 친해지는 거라. 그건 아니야. 그것도 신경 가지. 나저 제주도 아지망들이 대단한 거라. 대단한 거는 난저 사람도 따로 만나고는 이제 연습한 거아니가 진짜 아니, 거기서는 그 아니, 거기 서는그 친화력이 장난 아니고 친화력이 호흡들이 착착척 맞는 거라. 탁 하면 탁 해가지고 아 대단하다 생각했지 폭글락할 땐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 욕심부려실지 몰라도 나철 들고나서는 그런 적없 어서 바늘과 싸우는 울려는 소리 눈지 남지 않을 거야 아이고 개배 이 좋은 날 무슨 일이니 이게 싸우는 소리 들리고 싸우 소리 들리면 5초만 있답다싸우 소리 들린다 아이고 바늘막 싸우는 울려는 소리 눈지 남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가 보통 TV 볼 때는 그런 역할 나올 때 보면 아, 저렇게 싸워 가지고 듣고 있구나 했는데 우리가 실전에 가보니까 다 아닌 거라 그냥 저기는 하고 있는 걸 가상해가지고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날 연기 인들은 대단한 거 천린건 어서도 하얀 되십사예 <웃음> 예, 예, 예. 아이고, 고맙다. 예, 예. 예. 아유, 철링어, 너서도 아 형들 드십다 야.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시집 보내기 전날 방에서 이제 운주 손잡고, 친딸은 아니잖아. 내 가슴으로 난 딸이잖아. 이제 그거를 고백하면서 나이를 안고, 진짜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진짜 운주 어머니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진짜 내 딸이 내일 시집간다는 생각이또 들어버린 거야. 음. 그때는 정말 내가 그냥 연기가 아니라 얘랑 나랑 진짜 진짜 울었던 거야. 맞지? 음. 생각나지? 네. 진짜 울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아. 삼촌은 <웃음> 또 난... 제일 뭐가 기억이 남았지? 나는 그 그런... 저 신부, 아방하고 신부 음. 이제 차가 빵꾸나버렸어맞 나 차로 게 모세다 네 시장까지 모세다 드린 거안 응. 안, 모세다 주시면네시도 못할 뻔했어 제일 중요한 음, 역할이시다 그 조격 나와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거라 어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웃음> 나 속으로 배도 어. 난 멋진 역할을 하긴 했다 맞다맞다여 식구가 빵꾸나쁜 자리 속으로 들어가면 태워줘 주시면 어떤 걸로 할까요 아, 그래. 차는 빵꾸 나오는 거 그게 잠깐 안내 마 아, 아이고 아우라꼬 나와갖고 그러는 거구나. 나. 진짜, <웃음> 그게 아, 제일 보람이 있었어 음. 일절만 허라이참기대들는지 보지 마랑이 오늘 오라방 와봤자 반기지도 않고이 싫은 소리나 들을 거알먹너 축하해 주제 먼저 클래내라 경혜도 우리 그런 좋은 마음으로 와서 타지 나간 자식들은 고향도 부담이여 잘된 자식은 자랑스러워도 못난 자식은 피치롭다고야경혜도이 아이고 삼촌 어디 갔다 g 수가파티 h 양배추 t y 가니 노래 막 불러 w o u l 게 이거 노래 c 아, k 불러가 k 나 노래 한자리 하 o u go, 이 o n t it, b 이 t a blood. I'm not very happy. I'm sorry. 나가어 여기에, 호시만, 호만 호시만, 만 호시만, 만호 어... 네. 어? 이걸로 아, 커피 한 명이서 나라가카마씨뭔 소린수가 술 땜에 술 땜에 술 아이고, 왜 혼자 먹으술 땜에 술 땜에 술 땜에 술 땜에 술 땜에 술 땜에 술 땜에 술 땜에 술 땜에 술 땜에 술 땜에 술 땜에 술 땜에 비하인드 땜에 비땜이술에술 땜에 술이에술 땜에 술 땜에 에 병풍 사건. 예. 네. 병풍 사건이 공의당에서 막보는그 막동성기라. 어. 아니 그냥 그 단체 독에 누개가저녁이다 돼가지고, 오고 저 잔치날은 저런 병풍 안에 글씨가 아니고 그림이 되게 딱 올라온 거라. 이거도 해보려고. 처음보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좀더큰 거. 아이 친구들, 너나 잔치 막 하영 온거 잔치? 이런 데많이상어구 걔네 이제 피디님하고 나 오는데 난리가 난거 아니니까 난또고만 쉬고 없어. 걔. 이거 니 사무소에 잔치올때 써놔 가라 봐라. 이걸 된데 내 가정하시니 이잔치로 어떻게 또올것 이거 이상을 어떤 처리거 것과. 걔. 난리가 나지 않았어. 그래서 방에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서로 오고 가고 하던구나. 우리가 순회 삼춘게. 네. 아이도 고양이구나 우리 품에 종다이 두게 근데 인형네 집에 그 그림 있는 잔치할 때 쓰는 그 병풍이 있대 음. 야 사람이 전실라면 통한다고 해. 걔네 그저 병풍을 걔네 그 지난 아침에 이제 가져오기 된거 아. 아니? 어 그래. 지혜는 아, 어디가? 응? 아아 지혜 민망해 못 옥해. 아유 우리 부실랑 호구 만족해 주지. 야너 그런 말 함부로 굳지 말라. 선들 어, 네. 진짜인 줄 알아. 참, 숭이 보게 되자는 한산데, 전날보다 잔치상은 두 배로 더잘 나오고. 음. 아니, 그 때가. 전날은. 풍성해요. 막풍 풍성. 어, 보기도 좋고, 게 음. 보기도 좋고, 더막잘나온 거라. 이건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괜히 음. 내병풍상거로무마한 그 거라. 아, 옛날 어른들, 기쁠 때는 꼭, 대사 때는 그, 그, 글, 글자 이렇게 하는데 아. 그거 나중에 몰랑은 방송링 나가면 댓글, 달아, 댓글 달아실 거라 댓글 달아실 거라. 저잔칫날 저거. 맞아. 어, 이거 댓글 달아실 거라게. 성인 노래 한곡 전. 춤만한 아주막추 춤을 막잘 청은에게 몸 몸은 솔려도 이몸가벼워하건잘안된댄들 하는 데막 쳐서 같이 쳐가난 고치 덩치 덩치 쳐가지고 더 재밌지 않느냐? 아, 근데 처음엔 누, 막 노래 불러 면 아리랑 아리랑하면막 추잖아, 음. 그건 누구라도 호주만은 마지막에는 게한 서너 번은. 그냥 입만 아웃 아웃 더멍막 막 돌싹 돌싹 춤추게 됐잖아. 한대 여섯 번 거기지 않아? 맞아+ 맞아. 야거기무슨 생각하면 해나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죽는 줄 알아. 아 이거 아다해라 우리 야아안 돼. 아이아 한번 더 해줘야 돼. 한번 더 하실 건데 이번에는 <웃음> 노래 안 하시고 춤만 추시렇지그렇지웃노래안 하고 다하시아웃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음. 울지 마라. 지금까지 잘 견뎌 신게구사경임 씨. 몰라. 그냥 뭐 눈물 남시. 그냥 견해도 잘도 다행이야. 나이 또시 도못풀탁하거막 엄청 조들린 거 알아? 우리 시키는 대로 말은 잘 주지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일등이라면서. <웃음> 시키는 대로 시금이 버튼 누름이 나오는 거뭐 리모컨 뭐냐 으로 큐하면 그냥 나 이제는 그쪽으로 그쪽 형을 해서 서로가들 다리 올려가면 너무 재밌어. 홀수록 사람들이 지쳐야될 거니. 홀수록더 잘해. 올수록 잘해. 우리 다도 아니 무슨 저거 저쪽 시켜주신 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쪽에. 그럼 나중에 방송 보나 기가 막혀니? 진짜. <목소리> 어, 어, 어... 말아. 지금까지 잘 견뎌신데, 무서경이 씨. 야, 야, 야, 야, 야. 아이고, 잘해해보세요 잘해보세요. 잘해보세요. 잘해보요 아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너무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그런 좀 멀리 떨어져서 <웃음> 예외스럽게 해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데 어, 그 다녀. 차량은 어쨌거나 저희 다녀. 둘만 나오니까 음, 상판이 없겠만 저희가 다녀. 느끼기에는 바로 여기 있으니까. 음. 어 이게 약간 몰입이 약간 막 깨지고 약간 못하겠는 막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막 둘이 막 장난으로 아 이거 너무 가깝지 않냐고 하면서 막 웃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 신랑이 막 도와준 것도 많고 해가지고 잘가낸거 아니 신랑이구나 성격이 잘해줘. 아 끝나는 바로 가지도 않으니 뒤에 하간거다 지어도 가서 이시집잘같척 게. <웃음> 저희 그때 그 엄마랑 그 은주랑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시즌 갔다고 이제 포옹하면서 그치. 아 네비동갈 때예내비동갈때 근데 그때 진짜 신기한 게딱 촬영하려고 나오면은 비 오고 어딱스태분들다 아. 네? 준비 딱돼 있으면은 비 오고 그래서 비 와서 또 들어가면은 비 멈추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 나가 맞다 맞다 이제야 큰내점신다가 무사 그걸 모를 거니 우산시와 우산시와 우산시와 우산시와 우산 들어가고 시비 우산시와 우산시와 우산시와 우산시와 우산가와우데꼭와우산이와 우산시와 우산시와 기산리와 이때 시와 비고쳐. 또나산시 해가지고 광 준비하면 또비시와 야또 그건 또 그것도 무슨 순신지 모르 거라 또 그건 또 신기하네. 그런 일도 있어서 나저기 정말. 공행비오한 저희 그때 음. 딱 가족사진 남겼잖아요. 맞아, 나 우리 식구가 다섯 명한 건데. 때는 <웃음> 이따가 해내게 이제 한복 벗어 붙기직전이나비올때 그때간에 인생 사진 또 한번 음. 남겨주게. 음. 겨국 어떤 신혼여행갈 집을 산 게야. 명한 형, 지금 잘 꼼꼼꼼꼼 잘 챙기고 해버리니 둘이 알콩 사콩명한형 싸우지 말고 야 겨고 삼촌 나는 또 잊어버리지 않아는게저 촬영을 하는디 야이 둘이 되게 보경이게 보경이 야이 응. 둘이 때 한게 좀 그때 한 유치원생 정도 되는 그 신을 찍을 때라 뭐 하니? 어른들은 안 계시니? 아빠는 1월에 가고 애, 엄마는 물 2월에 갔어 언니 형오라은 학교 갔고에 아, 너무 신기한 게양 옆에는 얘다 비가 오는 데그리만 비가 안 오는 거라 보경이 한장이씨도 폭낭하려나 아 그것도 신기하네 그렇구나 아이고 아이고야이 아이고야이 화가 나게 이거를 오늘 안 찍으면 야이야테 내일 등 내일랑 찍러놓을 수도 없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고 꼬꼬시 심어 뭐 누가 볼 거? 같아. 맞아, 맞아. 공원일도 아... 이 손아숙에게, 음... 그나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거머잖아 영어 다 그래 뭐가 음, 그런 진조가, 뭐 아이고 이거 막잘 되지 않는 징조 여기 영어 듯시 거기만 땅앉한점 있어. 아, 또 한번 봐야 될게요. 어, 그거까지 어... 신경 못 썼죠. 그거까지 음. 신경 못썼지 음. 아, 그게 또 잊을 수 없는 좋은 징조였어 대박 날려니까. <웃음> 이미 대박 났어 <나왔을> 대박 나내 <웃음> 어, 모습 떠오르기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전등 밑에서 내 모습 저어 근데 그때 부신 랑이 원래는. 아, 그 언니를 보고 딱 이렇게 한 눈에 이렇게 반해야 되는 어. 그런 신이었어요. 음. 근데 어. 그때 이부신랑이그 언니가 너무 너무 현란하게 춤을 추니까 어. 반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어. 몰입이 안 돼서 못 반하겠대요. 내 <웃음> 거문일도 <웃음> 네, 그 아. 이사 나시냐? 그 자기는 어. 벽 보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벽 보고 반하겠다고. 어. <웃음> <웃음> 그때 우리 어서 나보라 음. 몰라지디 또 거문일이 이서 나고 나게. 요번에 서울서 그, 막 하는 바빠구나무덤되이 신디 어또 오세니얼? 은인이가 그때도 게저그 무용 저 무엇이 그, 뭐, 음악 무엇이 춤을 추려막그 어, 해놨지. 어이, 근데 이거 루에서 노라 사람이란 그게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을 것같거야 음, 아이 가이도 멘탈 강한 나이라 아, 멘탈 강한 나이가 혼자 음악 멋이게 춤을 게 얼마나 그게 노란지 것지 초수가게. 네 예, 좋아요. 한번 다시. 네 이번에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야, 결국 삼촌 우리 결매 마지막 날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근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 그 겨혼식장 앞에서 아니, 아니. 신부 안오라안와 분한 게 우리 이 동네 사람들 다 모자 정 돌사 돌사 거방 막발동동 물리지 않을 수가 게 아, 결혼진디 저 쪽에서 저 우리 신부하고 저 아방이 내리나 휴업이면 우리가. 아이고, 허벅 뛰어가려지지. 쓰나미 내려가서 지쳐가다 아, 이건 진짜 파도가, 쓰나미나 음. <웃음> 큐업에 내려갔다, 큐업에 <큐어벤> 올라갔다. <웃음> 아, 이것이 자동이라 자동. 할수록 자동. 더 잘해요. 할수록 더 잘해요. 할수록 더 잘해요. 아. 더, 더 잘해질 고 설마. 나 이제 버튼만 누르면 될건데 게 <웃음> 이제 야 이제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얘 완전히 자동인 게 자동. 음. 아유, 잘 진짜 그것이 나도 제일 마지막에 얼마나 한 마음 한 뜻이 한뜻한기 캉하면 척이라 척하면 척이야. 넘어지는 사람 없이 계단하게. 계단에서 저르르 내려가. 우리는 한열대번 열두 번째 때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니 <웃음> 그것도 재미있었어. 아유, 그것도 음. 잘도 인상 있고 애기 아방 죽고 매날 빛쟁이들 쳐들어오고 그땐 무사 경혜자신지 어먼 고양이 왕 애기 엄꼬 치축업을 전해놨수다 오케이 카트 잘하셨어요 좋아요 좋아 좋아 오케이 나오세요 이제 나오세요 조심히 나오세요 <웃음> p a 반방 정신 결혼식에 이아 a n 바빠도 동생 결혼식 l 참석해. e jungle, dog, any, sober, young, young, young, young, y o u 아 g young, y o u n 학생. o u n g y 잘 u n g y 고아 n g y o 고 n g young, young, 아이고 거기 잘 들어봐졌죠? 또 또가 달고지는거 아니었어? 슬도 줄거 그건은... 그건 아니? 이거는 다른 다니 거. 어쨌든 여기에서. 대해서... 아이고 뭐 삼촌. <놀나> 야경먹고정하냐 이게 예, 예, 너무 맛좋아. 개건이 그 예. 노래를 하나 춤을 추나 한번 해 봐. 나 그거 보면뭘 줄지 결정할 거면. 삼촌나가 전국노래냐 출신하니까 이게. 해 봐. 해 봐. 봐. 어? 아이고. 아두셋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아싸! <웃음> 춤을 추고 있는 삼촌 아싸! 이혼사 네 조금 더 생각해봐, 사대쿠다원 야, 미씨가 어다너뭐생고랍나 무사 영임 서계큐 양호씨! 아이고, 진짜 이, 이거 뭐이 니가 또! 아이고, 진짜 이, 이거 뭐이 니가 또! 아, 이거 이거 이거 이야, <웃음> 이거 봉준 한발리 따로 이야, 이거 <웃음> 어디까지 말라니, 여기. 딱 보니까 딱 나온다. 아. <웃음> 한 방에 쏘지 <소지> 말고. 조리빵 쏘고 다음에 내가 방빵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방송. 얘기 대충 들었어다아이들끼리이마저있 사온 한 말을 좀 고란한 생인게 맞음 아직사도는아니는마신게안함해도아린 이혼사 들과함 생각해 봐는대구다 아이고, 우리 우리 그, 잔치 때보거 그 사주 딴자 아 있는 거 쓰지 않습니까? 어, 예, 어, 어, 그걸 우리 동네 이장님이 어, 다 아, 이 그, 본인 그, 필체로 해가니 예, 어, 다 도와주고 형사무국장도 그, 그, 그, 공허고 그, 그, 그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솔문이 있지 않아? 네. 그, 우리 제일 걱정이 네. 될었게 우리 이제 피디님도 많이 걱정을 네. 했지만 네. 동네 삼촌들이 형다 못하죠. 음. 아이고, 야, 당연한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옛날 다치어먹이시집장이다 가지 않으시냐? 10시 반까지 이장님이랑 음... 동네 사람들 모두 아주랑 다 그거 맨들어 준게 아... 그냥 온말로 우리 종달이 동네가 잔치라고 하지 않습 맞아, 맞아, 맞아. 어, 아이고야. 더 이쁘다, 걔. 꾹꾹꾹꾹꾹꾹꾹. 어이구, 나 이제 집에 가볼까? 나 집이 가미니? 자, 우리 같이 내려와. 와, 와, 와. 다들 돌아와. 아, 다들 고생했어요. 돌아와. 맞아. 아유, 촬영을 한 에피소드만 얘기해도 이쭉또 그때 돌아, 그때로 그 돌아가는 걸 주면 기분이 좋은데 잘 너무 사실 아쉽고에 또 혹시 우리 만나질 테주야산지면 만나야 되고. 음. 나는 그런 생각하자 음. 좀하겠 사람들이 그그 너무 재미있다. 음. 그 이탈은 언제에서? 가 대답을 못해서 그냥 진짜 한번 멋있게좀 확인해야 될 건지 까문 잔치 이탈. 못할거뭘 수가게. 해야 <웃음> 예? 할거고 걱정돼. 해들은 봐야 돼 가라야. 전화, 나도 그 드라마 끝나고, 이제 또, 마음은 또 하고플 생각이 있으나, 아, 기억에 되면 나도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건지, 맨날 빵 싸먹은 그 생각만. <웃음> MBC 사장님한테 보이빵에서 손빵 <웃음> 손 <손바꿀에> 걔나, <난, 웃음> 걔나 <난> 부장허망하고 <웃음> 또 언제 기회 되면 <웃음> 기회 되면 <웃음> 나오에 이런 거 있으면 나오에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번 처음 처음으로 한 거라서 실수투성이도 있었지만 다음에 시키면 막 잘해줄 것 같다는데 <웃음> 거기도 솔직히 이제 다음에 오면 또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드라마 하면서 진짜 정말 큰 정말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이 나이에 드라마가 끝나고 저는 그 대본을 보면서 너무너무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 어떤 생각이 했냐면 야,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릴 정도의 열정을 밝칠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 내가 나는 이드라마를 나한테 정말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기나다 아주지다기하영 죽지다기 아, 죽지다.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운주도 음, 변했지 맨날 이렇게 그 촬영장 가면서 항상 그 설레는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진짜 한 번도 지치거나 뭐 그런 적이 없었고 항상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또 막상 딱 끝났을 때 뭔가 되게 좀 허전한, 허전한 기분. 그지 예. 너무 솔직히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다 친해져 버려가지고 정도 너무 많이 들고 이제 못볼 못볼수 못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그 가문잔치를 통해서 정말 그 여러 사람도 만났지만 제주도 그 순우른 문화를 제주도민들한테 이제 어필할 수 있었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문잔치 말고 뭐 벌초이야이라든가 뭐 제주도 문화가 많잖아요. 그런 걸 하나 기획을 해서 다시 한번 또 멋있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고 최고. 이어도 산다. 나가아여기지 오케이. 고 나오시고 바로 발견하신다. 여기. 응. 여기 0 0 k g 이터지잘아 난나홀 제주 와시냐? 걔넨 이디까지 와시네 응? 우리가 제주 사람이 제주어로 제주 풍습을 알린다는 어떤 사명감 기분 좋은 사명감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MBC에서 또 내년에도 제주도의 색다른 풍습을 가지고 예. 제2의 도문배우가 또, 태, 또 탄생이 돼서 훈훈하게 제주 드라마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어 드라마로 내년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들 안녕 아이고, 거 연습하신 뒤에 나가는 사람 까먹어 근데 애드립으로 잘살려신지 모르겠다 뭐 재미만 있어시면대지잘봐줍사요 지금 하니까 약간 잘해서 뿌듯하고 기뻐요 그리고 아까 긴장하고 연습했던 게다 보람차요 촬영장 왔더니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저도 되게 편해져가지고 되게 정말 어느 때보다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신랑하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즐거운 경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즐겁게. 잔치 아닙니까, 잔치. 처음 만난 사람들이고,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호흡이 딱딱 맞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게, 사람 만나는 거는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그 재산을 듬뿍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 너무 오늘 행복했습니다.